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 갈락탕입니다. 갈락탕, 말 그대로. 갈비탕에 낙지가 들어간 그런 음식인데요. 저희 고향인 영암 그리고 이 전남 이 서해안 서해 남부 이쪽에서 좀 보양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들 찾으시는 음식이고 이쪽이 또 되게 유명해요. 네. 아. 참. 오늘은 여러분들 갈락탕을 제가 어 한번 좀 먹어볼 텐데 갈락탕 먹기 전에. 낙지를 제가 좀 조그만 것도 좀 사왔어요 세발낙지 보다는 좀큰 산낙지인데 예. 그래도좀 갈락당하기 전에 낙지 한번 또 통으로 먹는 거 한번 좀 보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 마리만 어, 통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잡사를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제 홍어, 어, 술이 사라지는 마술 요걸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저는 어, 6년 전에 올렸던 낙지 영상부터 해서 조금 예. 유튜브 내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예. 혹시나 잡사의 어~ 6년전그 영상이 궁금하신 우리도 사장님들은 아~ 요쪽에 예. 이 느낌표 요걸 한번 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근데 먹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 낙지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낙지들이 자꾸 이~ 위로 좀 타고 넘어오잖아요 도망치려고 이때 이 가장자리에 뭘 바르면 낙지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고여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늘입니다. 마늘을 좀 이렇게 좀 잘게 좀 썰어가지고, 지금 얘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? 예. 이갓 쪽으로 해가지고 쓱 발라주면은, 여러분 낙지들이 올라오지 못합니다. 올라오다가 툭 떨어져 나가요. 예. 자, 이큰거두 마리는 갈락탕 넣도록 하고, 예. 이 작은 거. 이세발 낙지보다는 좀 큰데, 예. 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사서 드세요 흠 네. 음. 음. 이제 여러분들이 뻘락지가 아닌 낙지를 이렇게 생으로 하고 드시거나 그러면 이제 비립니다 비리고 진액이 또 많이 나오고 뭐 자르지 않은 이상은 밥을 길게 하나 먹더라도 굉장히 뻣뻣합니다 음. 근데 이 뻘락지만의 이 매력 하, 이만 탁 돼도 끊어지는 해. 얘는 왜 이렇게 축 늘어졌냐 살아있게 하거든요 아 드니까 좀 살아나네 음. 아 꼭 조사서 드세요. 절대 따라지 마십시오. 소주가 좀 빠지면 좀 애매하죠. 우리도 어, 생 낙지엔 또 소주 한잔 기가 막히게 봐야죠. 낙이묻어 갖고 손에. 수아수아. 응. 음. 아, 아이사에 낀다. 아, 이 뻘락지가 여러분들. 얼마만큼, 그, 어 부드럽냐면은, 긴 발이 하나 있잖아요. 음. 이만 이렇게 살짝 하나 돼도 톡 끊어집니다. 근데,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빨판을 이렇게 딱 붙는 힘은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걸 생으로 좀 다져서 많이 드시거든요. 네 okay. 자, 이제 작은 것들은 생으로 좀 맛있게 먹었고 요큰것좀두 마리, 요거는 갈락탕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갈비탕은, 여러분들 지금 끓이고 있는 갈비탕은 저희 처갓집이죠 저희 처갓집이 가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먹으라고 좀 주신 거예요 이 갈비탕 진짜 맛있거든요, 우리 처갓집 거우 처갓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이걸 대추를 놓고 좀 끓인뒤에 여기다가 낙지를 넣을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요 부위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라고 부르는 이 부위가 사실은 몸통이라고 불러야 되는게 맞습니다 명칭이 몸통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내장은 빼주고 갈라탕을 끓일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머리를 통으로 해가지고 넣으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는 머리를 통으로 넣으면은 까매지더라고요 국물이 이먹물이 쏘면서 그래서 내장은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살짝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에, 베트남 고추를 좀 넣고요 여기다가 낙지를 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을 손질한 낙지를 자. 낙지 몸통 하나 남은 것까지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삶으면 낙지가 조금 질겨져요 어,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끓이고 좀 이따 저 파로 마무리하면 은 어, 완성입니다 <놀람> 자 네, 칼락탕 <놀람> 완성 이 됐습니다 오. 진짜 시원합니다. 와. 와. 와. 와. 와. 사실 여기다가는 인삼을 조금 넣어주거나 수삼을 살짝 넣어주면은 그 은은한 인삼이나 수삼향 아니면 뭐 더덕을 좀 넣어주면은. 밸런스가 굉장히 더 좋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옆에 대형마트도 가보고 습자재마트도 한번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수삼이나 이런게 좀 없어가지고 더덕도 못구 해가지고 좀 그게 안들어가서 좀 아쉽긴 한데 아, 아 그래도 좋습니다 좀 시원한 느낌으로 와아 쏴쏴. 아 아 o o d l 거 k 갈비탕 자체가 살짝 좀 담백하잖아요 거기에 낙지가 들어가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더 많아졌어요 음. 물론 뭐 파도 좀제 역할을 하고 그랬을텐데 걸쭉하거나 무슨 뭐 묵직한 그런 느낌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... 그리고 살짝 베트남 고추를 조금 넣어줬는데 요게 좀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. 많이 맵지 않고 살짝 적당하게 매콤한 맛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, 어, 이거 굉장히 또 기분 좋은 맛이에요. 낙지는 제가 방금 하나 통으로 먹었잖아요. 예, 큰거 뜨거운 거 예, 이거는 갯김입니다. 제가 봐서는 음. 이 발은 잘라가지고 하나씩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뜨겁고 입에 꽉 차니까 어우 어쩔 빨리 몰랐는데 배트스럽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야 이건 좀 발을 좀 잘라서 먹어야겠네. 어. 수고하자 <웃음> <웃음> 음~~ 낙지 먹을 박, 몸통, 야, 다리 하나, 자 갈비탕 고기 하나 딱 올리고 청양고추를 된장 찍어서 살짝 올린 다음에 야 한입 안주 완성 아, 싸사 음. 요거 저 삼계탕이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간 이 대추 요거를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뭐 독성을 흡수한다 아니면 뭐 기름을 이렇게 다 빨아들여가지고 대추는 건져내고 먹거나 아니면 뭐안 먹는 게 좋다 어, 라고 하는 뭐 어떤 그 속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어,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음. 사실 이걸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탕을 끓일 때 해가지고 뭐 독소를 뭐 이게 대추가 빨아들인다. 어. 그럼 이탕 자체가 독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 국물 자체도 그럼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. 네, 삼계탕이든 뭐든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 대추의 기본 성분을 일단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 삼계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대추를 예, 끓여낸 대추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뭐 딱히 지방 성분을 뭐 빨아들인다, 뭐 독성을 빨아들인다, 어. 요런 거는 뭐 없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추, 이탕 안에 들어가 있는 대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음. 아우 달달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야야 음. 야, 대추에다가도 안 자려도 될것 같은데 와. 달달한 게 진짜 맛있어요 야 대추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옛날 드라마 중에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렸다 네.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. 라는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. 혹시, 8,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누구 보셨을 텐데, 아무튼 그 정도로, 맛이 좋으니까, 사랑에 걸릴만해. 뭔 개소리야! 자, 사사. 음. 소자. 응. 음. 근데 갈락탕 국물에 된장, 고추를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? 오, 이게 갈락탕이 좀 시원한 국물 맛인데 여기에 그 살짝 매끈한, 매끈 아삭한 청양고추에다가 이재래식 노란된장 이걸 딱 찍어서 먹어봤는데 국물이 딱 시원하게 딱 넘어가니까 그 뒤로 살짝 조금은 텁텁하지만 그래도 고소한 된장이랑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맛이 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갈락탕이나 이런 거 드실 때 반찬 가게 가시면 여러분들 그 오이 고추 좀 썰어가지고 된장 묻혀놓은 거 있잖아요. 그거랑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을 것 같아요. 음, 자. 지금은 아마 낙지가 굉장히 비쌀 때입니다. 명절 지난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저도, 저도 시장 가서 이생 낙지를 구매하는데 가격 가격을 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 드시기에는 조금 어, 굉장히 뻘낙지가 좀 비쌀 거예요. 그생 낙지가 지금 비싸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, 조금 지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드시더라도 혹시 지금 이걸 꼭 드셔보고 싶다. 근데 낙지가 비싸가지고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갈락탕에 들어간 낙지는. 어, 생낙지면 더 맛있겠지만 원양산이라든지 냉동낙지도 이 탕으로 끓여냈을 때는 제법 맛이 좀 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댁에서 혹시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 살짝 좀 저렴한 낙지로 요것도 끓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, 자 여러분들 오늘 도 진짜 너무 맛있게 좀잘 먹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